안녕하세요. 내 인생에서 주식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지금은 마음 다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지만 몇년 전에 주식시장에 발을 들어 놓으면서 누구나 하는 깡통의 전철을 밟으며 허탈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전 재산 몽땅 까먹고 무일 뿐으로 이를 찾아서 몇 년간 주식판 쳐다보지도 않으면서도 언젠가는 꼭 다시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몇 년이 흐르고 다시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그 뒤로 큰 돈을 벌어본 적도 별로 없고 워낙 하는 일이 바빠서 조금씩만 하다가 여름에 하는 일이 비수기라서 주식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게 큰 화근이었던지 아는 사람에게 카페를 하나 소개받아서 월 10만원을 내고 하루에 종목 몇 개씩 소개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이가 없던지 소량으로 조금씩 매수한 것은 수익이 나는데 꼭 추가 매수 사인이 나와서 추가 매수하거나 홀딩한 종목에서 왕창 깨지더라고요 한달 만에 마이너스 30% 기록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 컴퓨터에 있는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카페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다 알고 있는 원칙대로 하지 않은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일만 열심히 하고 주식은 가끔 봅니다. 큰 욕심 내지 말고 여유돈으로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번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항상 제 자신에게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예전에는 상한가 가는 종목을 보면 괜히 열받아 썼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슈퍼 개미가 한 마리 잊혀지지 않더군요.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바보다. 쩝 그래서 주식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하게 된지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주식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빚만 몇척이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으로 여윳돈을 거의 잃게 되자 집을 팔았고 그 다음에는 차를 팔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2에서 3년 안에 빚은 정리가 될것 같았습니다. 주식 투자의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주식으로 시작해 깡통차고 마지막 종잣돈으로 옵션에서 몇천 박살나고 정말 몇 번인가 죽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베란다 아파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지가 몇 개월이 흐른 뒤 살아야겠다 싶어 정신을 차려보니 한 달에 나가는 원금이자만 450만 원이더군요. 정말 참담했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내가 살아서 이 주식 시행에 다시 돌아온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 싼 이자 빌려 비싼 이자 갚았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도 알바를 찾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젠 빚이 반 정도 정리가 되었고 이자 원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꼭 원금 회복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주식판에서 한 번은 이겨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마지막 바램입니다한 종목의 몰빵을 주특기로 하던 제가 대박 맞는데 걸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에 깡통을 맞는데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세가 하락하게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더군요. 가지고 있는 주식의 최고 가격대의 자산가치와 비교하여 계산하니 더욱더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두게 되었고 신용의 미소까지 쓰게 되었지만 결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과거 묻지마 우선주로 대박을 경험해 본바 있어서 무조건 대박 종목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낙폭과대 종목이라 덜컥 잡은 주식은 이미 거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던 저로서는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매수 장 끝나고 나서야 부도날 종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수까지 쳐서 잡았는데 얼마 전까지 우수고객이라며 명절때마다 선물을 보내주며 그 다정했던 증권사가 안멸을 확 바꾸더군요. 다행스럽게도 그 주식이 완전 휴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완전 휴지가 되었었다면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다잡고 재기를 하려 했지만 종자도는 커녕 생활비조차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제게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최고급으로 먹이고 입히던 제가 불과 몇천원 아껴보게노라고 이름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사게 되었는데 그 일회용 기저귀가 새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비참함 참담함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때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소중하게 깨닫고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했더니 움직이는 룰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기계적 거래 시스템입니다. 대박은 없었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되더군요. 물론 장 종류 직전 모두 청산했습니다. 장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기행위인 분식회계를 용서하는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믿지 못하겠더군요.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선물거래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분석을 해보니 이 역시 길이 보이더라구요 분석하면서 조금씩 거래를 해보니 이 또한 안정적인 수익을 주더군요 그러나 이것도 가끔 실패를 했습니다 이유는 탐욕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다보니 투자금을 더늘렸었더라면 하는 탐욕이 나를 괴롭히더군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고 무리를 하다보니 그때가 바로 손실 구간이었습니다 욕심을 절제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투자를 한다는 것이 쉬워 보이면서도 가장 어렵더군요. 이제는 욕심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지금도 훈련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금은 현물과 옵션은 하지 않고 선물 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그거에서 밥 먹고 살수 있느냐고? 지금까지에 얼마나 벌었냐고? 그 노하우 한게 확실하냐고? 좀 알려주면 안되냐고 그러나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살아 있으니 밥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곳을 떠나지 않았기에 손익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고 은퇴할 때 계산해 보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작은 수익에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또 노하우란 현재까지 잘 되었지만 향후에도 잘들이란 보장이 없으며 공개하는 순간 이미 노하우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주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후부터 제 인생의 반, 아니 전체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 중에는 장을 보느라 물론 직장 생활을 겸하여 주식 생각하고 장 종료 후에는 미국 시장과 내 일장 걱정, 그리고 분석 등을 하느라 가족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내 머릿속에는 주식과 걱정 만이 자리 잡고 앉아 늘 나를 괴롭혔습니다. 가끔씩 작은 대박도 터뜨려봤고 작은 깡통도 여러 번 잡았고 결국은 직업이 되어 현재는 전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주식을 모르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난해도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세상승도 현란한 기법도 탁월한 안목이나 분석도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종저돈을 지켜 살아남는 것이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해야 온전 회복이든 성공이든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하는 투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